발이 단단해지기! 야! 으아! 으아 뭐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나이 편이야 육파이으이 끄떡떡 안 하잖아! 가 사랑하는 우리 s c p 몬들오 박사님께서 정보를 주셨다 <웃음> 걱정하지마 에이 어, 뭔데 이기술 방법이 뭐야 어, 뭔데 궁금하다 얘 호호, 뭐야 아 그녀는 말이지 아, 속닥이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모르겠는데. 아, 진짜 이눈치가 없어. 저희들은 하늘을 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을 날수 있는 어 SCP 몬이 없긴 한데. 조용, 조용 여기 있어. 나는 바로 천사니까. 오. 어! 당신 좀 차례, 써키버스. 어쨌든 뭐. 전사 좋았어! 1인팀 차했들 이기면 되니까 마지막 결승전이니까다 같이 화이팅하고 결승전을 치러나 가자! 하나 둘셋 화이팅! 니들 안 이겨 나머지는? 아휴... 태이안 맞아 태목이 안 맞아 아이 갈란다 그냥 아 오늘의 레인 이벤트! 포켓몬 리그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은 이인 1조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과연 오늘의 우승은 새롭게 떠오르는 샛별 포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우승자 단테르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그면 양팀 선수 택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야 얘들아 다 같이 갈매보해. 뭐? 갈매보? 에 갈매보 해가지고 비긴 사람끼리 한팀 먹으면 되잖아. 빨리 빨리. 자 간다. 안 내면 술래 가이바이바오야일칠삼이랑 고구류 한팀오나 정말 싫어 얘랑 같은 편하게 제로 이게 뽕차게 생기네 야! 내가 했어린거다 와 아, 짜증나 어쨌든 딜한편 그다음에 서큐버스랑 육발이 한편다 지켜줄게 서큐버스오 알았어 어떻게든 잘 해볼게 야 그리고 사이레레드 너는 응원 열심히 해 알았어! 음악 먹자 지마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자! 하나 둘셋 화이팅! 아 이거 또 남았기는. 아이 팀옥 진짜는 맞아 진짜, 맞아요, 진짜. <웃음> 하! 과연 우승을 할수 있을까? <웃음> 오늘 가고야될 것이다 어린 꼬마 녀석이 나 꼬마 아니거든? 하! 그럼 조금 큰 꼬마 녀석이 아이 꼬마! 키 작은, 조금 코큰 꼬마 녀석이 너... 좋아!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밀다 나와라! 나의 포켓몬들아! 나와라! 나의 s c 피몬들 나와라! 어, 나가라고? 아, 빨리 나와! 어, 어? 와 알았어 야 나오네 에 진짜 나왔다 어? 나왔다 오, 오. 안 보인다고. 어, 미안해. 야, 거기 내 자리야. 나와. 어? 어, 미안해. 야, 그냥 아무데나 서. <목소들이> 어, 알았어. 어, 나 그럼 다시 내 자리로. 야. 오, 오, 무섭지. 오. 오, 구보마. 아 또해. 똥 마려 미안해. 갔다 올게 화장실. 야어디냐 야. 야! <웃음> 아 진짜 <웃음> 미치겠다 좀. 하. <웃음> 제들 봐라. 똥만 앞단다하하하하하꼬꼬 <웃음> 축하해줘~~ 나.. 나.. 나똥 황금색으로 샀다 야야.. 홈페지 가필 보고 있어 안싸울거야 뭐하나 또..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시작해 뭐하냐 너 나가! 아니 나 무서워 네가 먼저 나가 아 진짜 나가라고! 너 솔직히 얘기해 너 무섭지? 안 무섭거든! 어, 아, 어고 고격해 빨리! 어... 저것들 뭐하는데그흐흐흐흐까 공격해라! 지진! 초! 안갈짝이야안갈짝이야안이 엑스라이즈! 가라! 진작파! 우와! 무서워! 야! 아이 너때로 내가 으, 뭔 소리야! 너도 안 하면서 콩도 까내면서! 야! 이리 안 싸울 거야, 진짜! 장군들 둘이 싸우면 어떡해! 그래, 또나 진짜 화난다! 나도 화났어! 그만둘 거야! 일칠삼 네 땅콩이 찌려보게! 콩무용 수주보하기! <웃음> 얘들아 제발 좀 공격해! 결승전이라 말이야! 정할 땐 뭐하냐? 바보 녀석! 야! 공격하러 가자! <웃음> 한 방에 끝내버리자! <웃음> 간다! 돌진! 경험! <웃음> <켜! 웃음> 아이 뭐지 이 니들 공격 다 끝내냐? <웃음> 너! 내 얼굴 피했지! 너내 얼굴 봤지? 옷꺾어버렸다잊어버린다 <웃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라고! 기서라고 가만두지 않겠다! 나! 공구류야! 공구류! 박살이게! 박살이 아, 공구류! 공구류! 공구류! 다구류 공구류! 이구류 공구류! 공구류! 공구류! 공구 공구류! 공구류! 공구류! 구 나와라! 아! 나와라 아+ 아+ 몽나 아+ 아+ 아+ 아+ 아+ 저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 아+ 얼마나 아+ 한데 간다! 아+ 아+ 아+ 내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이지상 고구려! 하 이제 알겠나 애송아 나머지 너의 SCP몬들 다 죽여주마! 알았어, 알았어, 간다, 간다, 간다. 오우. 어? 쟤네들 봐, 또내 미모에. 어머, 정신들을 못 차리지, 진짜. 정신없어, 가만히 있어, 이파라. 가만히 좀 있으라고. 어머, 또 어, 어, 어디다 내우세요또 <웃음> 가만히 좀 있어. 또. 안녕, 얘들아, 못생긴 포켓몬들의 안녕. 에이, 널 태워버리겠다. 아! 말이 단단해지기. 으 아! 뭐야? 처리가처리가 야, 야, 나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야, 야, 야, 까지 야, 을 야, 야, 야, 야, 이 자몽은 날 야, 다녀서못 야, 야, 뭐라도 내가 상대해 꼬 간다 꼬리꼬리, 꼬리꼬리, 꼬리꼬리, 꼬리꼬리, 꼬리꼬리, 꼬리꼬리꼬리, 안리꼬리꼬리 꼬리꼬리꼬리, 꼬리꼬리 제발 좀아 따뜻해 아 짜증나 진짜 좀 찍으라고 제발 좀 간지러워 아간지러와 짜증나 야좀 찍으라고 좀야야야 어, 야, 야. 이거 뭔먹거 아이야? 야킹구이뭐 박아놨어? 야어너 내려왔네 하하 그렇다면 어대 꼬린쟁이야 네. 와 대박! 6파리 나 너무 수고했어! 서키버스 나도 수고했어! 이겼다요 서키버스 때문에 이겼다요 뭐하냐 나 지금 나 아무 당기 없잖아! 어머 <웃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내가 역시 춤을 얼마나 열심히 쳤는데 아휴 어쨌든 6파리 고생했다 어 아니야 고아 오늘의 포켓몬드 리그의 우승자들 코봉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웃음> 이로써 코봉이는 포켓몬리그에서 우승을 한 최초의 SCP몬 마스터가 되었다. <웃음> 그... <웃음>